안녕하세요. 한글정쌤과 함께하는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중모음 5의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최고. 열쇠 열쇠. 외치다 외치다 교회 교회. 회사, 그 회사. 왼손, 왼손. 그 물, 괴물, 괴물. 쇠고기, 쇠고기, 된장, 된장, 대회, 대회.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과 영어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괴물 괴물 교회 교회 을, 사, 회사 된장, 된장 을, 치, 다, 외치다, 외치다. 왼손, 왼손. 열쇠, 열쇠. 최고, 최고. 회, 고, 기, 쇠고기 쇠고기 대회 대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중모음 외의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